네 확실히 이거 문어 넣으니까 해물맛이 나안데요네 뻥은치고 개맛이 떠요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예, 네, 저는 좀 전까지 어 야간 전투 낚시를 하다가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 그냥 온김에 어, 속초 낚시 이불을 찍으러 왔습니다 아, 지금 제가 서있는 곳은 청호동 신수로 네, 청호동 신수로랑 청호동 해변 중간에 있는 작은 방파제 에 나와있습니다 네, 여기서 낚시를 오전 낚시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질은 있는데 주댕이가 작은가 물질 못하네요 으쌰. 뭐가 있나? 아 없는 것 같은데 아, 아까 이질 탔는데, 어뭐 있나? 오, 있어, 요 있어, 있어요, 있어. 깻잎, 깻잎, 도다리가, 깻잎 도다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. 예 네, 도다리가 나오네요. 네, 새꼬시용, 새꼬시용 도다리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에, <웃음> 네, 귀엽게 생겼네요. 아, 좋습니다. 자더 커서 오거라 오케이 오케이 으쌰 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젠장 에이 너무 일찍 친것 같아요 에이. 자 마지막 지렁이를 달았고요 에이,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앉 잡아먹을 테니 한 마리만 불러봐라 아 진짜 마지막 지렁이를 이 사리사리 불가사리가 뜯어먹은 것 같습니다 네, 이상 청호동 신수로에서 속초 전투낚시 2탄을 2시간 동안 찍어봤는데요. 역시 청호동 신수로는 도다리 하나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는 조만간 고등어 낚시하러 다시 올 것을 약속드리고요. 네, 그나저나 저 집에 가면 쓰러져서 당분간 못 일어날 것 같아요.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겠 짜잔! 문어라면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진라면 순한 맛에 어제 잡은 문어 새끼를 넣어봤는데요. 어 잡았을 땐 대왕 쭈꾸미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이거 씻다 보니까 문어만 가지고 있는 어디 보여드릴까요? 예, 문어만 가지고 있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안 보이나? 여기 주둥이 예 여기 주둥이가 있더라고요. 예 이거 문어인 줄 알았으면 나줬을 텐데 암튼 이왕 이렇게 된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응 대박 물을 너무 많이 넣나봐요 네, 조금 싱겁네요 네, 백종원 대표가 라면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물을 조금 덜 넣는거라고 했는데 <웃음> 네, 망했어요 네, 그래도 맛있습니다 네, 확실히 이거 문어 넣으니까 해물 맛이 나는데요 네, 뻥 안치고 개맛있 떠요 어 대박 아마 이렇게 해갖고 라면 팔면은 뻥 안치고 한 만원정도? 만원정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진라면인데 제가 가장 먹는 많이 먹는 라면이 진라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맛있어서 많이 먹는게 아니고 마트가면 이게 제일 싸요 <웃음> 네 다른 라면 회사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새끼 문어를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와 대박! 응, 어, 너무 오래 삶았나봐요. 즐겨, 엄청 즐겨. <웃음> 미안하다 문어야, 널 잘못 요리했다. 아 그래도 엄청 맛있습니다. 야 대박이요. <웃음> 네, 암튼 여러분들 모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!